랄랄제 영상 많이 기다리셨죠? 어, 관리, 교육 와, 요즘 저 너무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테라피를 매일 할수 있는 건참 행복한 일이죠 그런데 조금 피곤하긴 하네요 네, 데 또한 행복한 피로감입니다 저도 테라피 너무 받고 싶고요 우리 류주 선생님 테라피 너무 그립습니다 조만간 마우이 선생님, 유주 선생님 부산에 교육 일정으로 오실 텐데요. 일정은 많이 바쁘시겠지만 테라피는 꼭 부탁드려야겠어요. 해주실 거죠? 유주 선생님? 즐거운 밤 되시고요. 행복한 밤 되시고요.